네. 안나 음. 엄청 행복하게 그냥 웃으면 돼. 아하. 카메라 보면서 아, 아, 액션. 액션. 어. 어디대터 해서? 계하면서갑시다 안녕하세요. 저는 배우 배로입니다 이번에 모범택시라는 드라마에서 박주임 역을 맡았습니다. 세상에 운 나쁜 놈들이 음. 너무 많죠. 다 하나씩 때려잡는 그런 역할인데요. 정말 토끼할 겁니다.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어,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저는 그, 그리지 못했던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